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오늘 여러분이 함께 같이 비대면 대면 수업을 진행할 청춘 정보장의 초대강사 오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여러분이 수업받을 내용 네,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스킬인데 혹시 여기서 우리 친구 중에 4명의 대면 4명 친구 중에 자소서, 이력서 완벽하게 써서 나는 어, 취업에 성공한 적이다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나 어, 없어요? 아니 대학교 졸업하면서 혹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직 대학생 아직 대학생? 아 네, 대학생이구나. 혹시 졸업생은 없나요? 아하, <웃음> 왠지 웃는 거 보니까 졸업생 같은데 사실은 요즘, 요즘은 요즘꼭 대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고졸 출신도 요새는 학력을 별로 중요시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해서 요새는 그런 것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쓰고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줄 텐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저에 대한 강사 양량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에서 이미지메이킹 강사로 시작해서 현재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는 에너지를 받고 서로 주고받을 때 상당히 행복하고 조, 좋은 여러분들 하는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은 사람의 하나로서 아, 뭐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간단하게 제소개는 여러분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지금 학생분도 있고 사회에 나와서 취준생들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겠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직업 직업은 내가 먹고 살기 위 생계를 위해서 뭔가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 지속적으로 음? 어떻게 보면 일, 일정 기간을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뭔가 자기가 음, 그래도 사회적으로 유기적으로, 음, 도덕적인 그런 직업, 안전하고 탄탄한 직업을꿈꿀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 자료로 나눠 드린 것 중에 작을까요 여기서 펜페스트라고 뭐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음, 내일 또 수업을 오시보죠 내일 그 취업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또 세부적으로 할 텐데 아 여러분의 꿈이 과연 뭘까 해서 지금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어, 일부 왼쪽은 거의, 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상적인 것, 그리고 오른쪽은 현실적인 것에서 여러분이 법인 리스트를 작성해 봤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는 시간을 하면, 어, 수업이, 다가두 번째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나면 저번는 보겠지만 혹시 자기가 지금 버킷리스를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없어요? 어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 취업도 취업이지만 어, 음, 살아가면서 내가 꼭 입고 싶은 거 아직 지금 현재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 학생들로 어, 이제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뭐음 꿈을 적고 어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꿈 노트가 있어요. 꿈을 적기 시작했고 더캐미스트를 적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봤고 준비를 해야 만 성공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오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웃음> 가져볼까요? <웃음> 왠지 어, 그런 거 시키면 좀 곤란한데요 라는 표정이네 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만들까? 어, 영상이 잘안 나오고 있나봐요 아, 우리가 직업하면 어, 사라질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라지는 직업도 많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로 접속을 해가지고 카페나 블로그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걸로 다 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면서 말 그대로 빠르게 스마트한. 없어질 직업들은 위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음, 지금 현재 어, 여기서 회계 마케터나 회계사 특히 보험 이런, 이런 게또 지금 앱 같은 거 이런 거를 인해서 많이 특히 이제 계산원 특히 은행 같은 것도 여러분 잘 없어지고 있잖아요. 현금 시기가 나오고 은행원도 거의 줄어들고, 은행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부동산도 다방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짐을 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이제 하기 싫어하는 일들, 제조업이나 이런 힘든 일들을 하는 일들을 아직까지 기계가 뭐 물론 다하고 있지만, 어, 배우라고 특히 소방관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앞으로 소방관은 계속 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계속 늘리고 있죠. 지금 제 남동생이 충남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소방관으로 한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 근무는? <웃음> 아, 그래서, 음. 아, 내 동생도 사실 충남대 그 해양학과를 나왔는데, 생뚱맞게 음. 어? 해양학과를 건가? 근데 그러더니 음, 전체 그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서 취업을 어, 위해서 한 응. 음, 그 대학교 때터 준비를 하더니 어, 불과 몇달 만에 소방행정을 봤어요. 소방 응. 시험을 보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소방행정을 봤는데 응. 뺏다 붙어가지고 키가 엄청 급대요. 지금 소방 그쪽도 약간 키를 봐요. 음, 키를 보는데 동생이 약간 키가 좀 미달이 됐었나봐 0.5cm 정도 근데 그 면접이나 이런 키는 조금 더 가까이 가요. 어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실전은 3과 5차까지 가면서 체력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소방 쪽은 비전이 있다. 사명감이 있고 아 그리고 음,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그 상춘이 아 좀, 좀 소방 행정 관 아니면 소방 탐 간부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행정이라도 열심히 해라. 이과학자였고 음, 과학, 그래서 카이스트 쪽에 그 계열에 어, 전공을 했다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서울에 해서 서울에 지금 시험을 해서 가있는데 어,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건 나의 적성만 맞는 걸 선택을 하면 더 좋고, 근데 내 동생도 자기 적성에 맞지 않지만 정말 그래도 보람 있게 해보고 싶었던 걸. 선택해서 지금 도뭐 했는데, 지 어, 거의 소방서장 바로 밑에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하니까 일요일에 시험을 보러 간 거야. 왜? 그 자극 좀니 시험을 보러. 그 나이에도 계속 요즘 공무원 체계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또부다 하더라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 직업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중요한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도 보고요. 여러분이 직무 적성이나 그리고 특히 많이 보는 건 인성,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현장 경험이 있는지 아이 초년생인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적재적서에 따라서 일단 채용을 하는데 이력서를 써봤다니까 일단 이력서를 써본 걸로 기준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미리 해서 이력서 한 장씩 구글 했는데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정말 모르는 건 아니고 사실은 구글이나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론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이력서라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의 발자취를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온 행적, 그리고 성장 배경이나 인적상, 경력상, 모든, 나의 모든 것을 한 장에 기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신, 대관적인 근거를 바탕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네. 큰일 나겠죠. 특히, 그리고, 음, 여러분들이, 음, 사진 같은 거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입사 지원서라, 이런 거 써보는 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연하게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고 하려니 그렇고 지금 메모지가 좀 아니 어, 필기 도구, 도구가 준비가 안 됐나요? 팀장님한테 필기 도구를 준비해달라고 문학인 친구 가서 말씀을 해보시고 아, 정말 자기소개서쓸때 대학생 친구 음, 한번 써봤을까 근데 뭐가 제일 어렵다 분란하앞 표현하기 힘 자료가 된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지원 동기나 그 사람의 직무 역량을 일단 보기 좋는데또 그 면접도 중요하지만 어, 여러분의 성장 배경은 정리 정말 힘들어 그렇죠. 만약에 샘플을 보면 정말 이거다 싶은 게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길게 써도 안되고 너무 짧게 간단하게 써도 안되지만 소재복을 써서 대신 아 이게 길지만 쏙쏙 들어오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성격, 내 성격을 두는 거 내가 내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알아, 남이 나를 알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 이미지는 남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친구 이미지는 우리 여기 친구가 결정해 주지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한테 보여주는 내 상은 뭘까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시간에 이미지 메이킹 내일 또할 건데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입사 후 포부까지 잡게 적어 내려가야 되는데 아 진짜 여러분과 함께 써가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아 여러분 이 썼던 거랑 피드백 해주는 걸로 해서 내일 그때는 여러분의 작품과 사진과 함께 왔으면. 발이고요 그리고 잘 쓰여진 자기소개는 저는 뭘까? 정말 글이 긴것 같아도 긴것 같지 않고 아주 소재만 딱딱 써가지고 읽기 쉽게 면접관이 딱 지루하지 않고 너무 길게 서술, 서술도 육학원칙에 의해서 아주 간략하게 너무 길게 뭐 했고 뭐 했으면 뭐 읽으면 안 돼요. 심표가 만들면 안 되고 단답식이 돼가지고 길게 한줄 이상을 넘어가지 2주 이상하고 그리고 이거 썼을 때 면접을 딱 봤을 때 어, 과연 이거 쓰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렸을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한这 <목소리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뭘 어떤 인생관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건 지원 동기나 직무 동기를 물어보고 그리고 직무 역량에 관한 걸 물어볼 거야. 이 친구가 얼마큼 그 역량이 있느냐 그걸 물어볼 거고 그 지원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또 협업 경험 같은 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앞으 음, 자기 소개서는 내가 매일 이미지 메이킹 과정은 내강을 아주 간략하게 할수 있는 거고 하지만 자기 소개서가 가장 중요하고 어, 면접할 때 복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자기를 표현할 하 어떻게 해느냐가 엄청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 이런 오지원, 오지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고 써야 돼. 그냥 어디 넣어 대충 써서 낸걸 면접관을 금방 알수 있다.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와 연계돼서 강조를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해야지. 나그써뭐 여기 입사하면 써두만안써도 뭐 이렇게 하면 돼. 아주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표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는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누구는 급하게 그냥 사진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졸업앨범 사진 찍어서 붙인 사람도 있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 하면 나를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 할까? 사진도 엄청 중요하요 여러분의 지금 마스크를 써서 보는데 눈만 보 보니까, 나, 내가 생각하는 코며 입은 되게 잘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여자친구들도 되게 이쁘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뻐요? 충분히 <웃음> 아,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돼 예전 거어 어, 1년 전에 냈던 거 아니 사진은 무조건 최근 면접관에딱볼때 지금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고 있다 이 지금 준비 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만든 옷차림으로 어, 사진을 준비해야 되고 어, 시기적으로 내가 가장 최근 사진을 찍은게 좋고 음, 포토샵 많이 하지 명정관이 몰라고할정이 친구가 이 친구 맞아? 당신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어떡 하면 나를 정말 화장도 견을하지 말고 여자의 경우는 정말 투명하자, 나의 현재 이,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예뻐 보이게 그리고 뭐그 포토샵 할때점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없애도 그막 턱선을 넘어지든가, 아, 살을 너무 빼서 다이어트를 시켜서 하면 면접관이 오히올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차이 나게 하지 말라는 거아 그리고 이제, 이제 자기속에서는 내가 내일 보면 음, 수업 전에 받아서 피드백을 해줄 거고 면접으로 들어갈 건데요. 면접 중요하죠. 음, 면접 정말 중요해요. 면접 전에 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근심이 한뜻 <웃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우는 얼굴이 아니야. 근데, 눈을 봐도 그 사람 입만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웃을 때는 눈도 없거든요. 표정, 표정을 보면 아는데, 우는 뭐 얼굴을 만들게 하 은데 삼성 그룹이 바라는 인재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거기에 맞춰 보는 거한 그리고 면접의 목적은 일단 거기 에 부합한지, 참, 참, 참, 사람들을 서류 면접과 서류 전형과 어떤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러다보면 선생님도 음, 면접을 많이 심사했어요. 면접관으로. 근데 어, 사실 사람을 봤을 때페이스링 금방 되거든요. 얼굴을 마스크를 써서 눈만 보니까 사람을 잘몰라볼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면접을 볼 때만 보면 아마 얼굴은 잠깐 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의 눈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마스크를 잠깐 벗어보십시오 라고 말은 안한 상태에서 벗었다가 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면접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면접할 때 면접 볼때뭘 볼까? 물론 얼굴 표정 이런 것도 뭘 볼까? 가장 어,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 끝에 있는 남자친구 뭘볼것 같아? 면접들이 처음 에 그사람뭘 얼굴? 태도록 어, 태도. 어, 아까 말한 태도도 태도지만, 그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음,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인사예요. 인사. 근데 아까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봤지만, 인사는 뭘까? 인사 사람이 그리고 일사 뭐야? 사람이 하 인사는 사람만 해 여러분 동물 키워봤죠? 근데 동물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주인한테 인사한다가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건 사람만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 집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못했다. 잘 못했다 하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달렸어요. 인상도 좋고 옷도 잘 입었는데. 그래서 사기를 최대한으로 잘 구입해서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준비할 때 반칙. 근데 딱 높으라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인사. 어떻게 목례. 목리. 거기서는 목례예요. 많은 사람들, 목례 몇 도? 15도. 15도 목례 목래. 근데 목례라고 해서 목만 까딱하면 안 돼. 목례라고 해서 그냥 목만 까딱한 인사가 아니라 15도. 15도. 자, 15도. 그리고 일단 고개를 숙여야 돼. 목내라서 목만 따딱하면 거기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호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웃음> 목내라서 목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15도. 오케이. 15도 하는 인사, 목내. 중요합니다. 딱 들어올 때막 30도나 50도를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악원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문을 딱 열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 상태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15도 하고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문을 닫아야 되겠지? 그 실습할 거야, 지금 얘기한 거. 문을 닫아야 되겠지? 문을 닫고, 면접관 앞에 와서, 걸음걸이 표정 다 읽고, 면접관 앞에 앉을 때, 서서 또 인사를 해야 하잖아 면접관한테. 그몇 도라 할까? 아까 그건 아, 논이였어요 지금은 일반적인 인사. 30도 인사 하는 거야. 30도. 여러분이 면접관한테. 근데 어, 45도는 정중한 인사인데, 어, 감사나 사과를 할때 하지만 너무 많이 죽이면 대면 학생들 면접하는 그 롤플레잉 실전을 해보려고 했더니 약속이 있다고 일단 가고 우리 비대면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어, 여기 대표님 영상을 면접을 앞두고 1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크게 확대를 시켜주시면 일단 여러분은 면접관 이제 면접 대기 중일 때 과연 그 1분 동안 뭐할 건지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아무 생각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의 수업권하고 성명은 기본적으로 애워야 되겠고 그리고 그 1분 동안은 욕모를 다시 단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보걸도 보고 뭔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치아도 살펴보고 립스틱 상태는 좋은지 이런 거 다시 용모를 옷차림은 단순한잘 잠겨져 있는지 그리고 옷차림은 정검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고 그리고 기업정보에 대해서 면접 전에는 기업 정보에 대해서 떠올려야 되잖아. 내이 기업을, 어, 이 회사를 입사한 동기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한, 어,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고, 여러분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중에 많이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 또 일본 스피치 같은 거한번더 점검해서, 어떻게 스피치를 할 건지, 나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점검을 하고, 나, 내 소개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팩트를 줘서 면접관이 나를, 나를 정말 어, 선택할 수 있게끔 음, 강하게 팩트를 줄수 있게끔 그런 자기소개를 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고 표정 연습을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면접 앞두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심호흡을 하고 표정 연습을 하면서 면접을 앞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고 그리고 어. 현재, 여러분이 내일도, 면접, 취업 이미지 메킹, 취업을 위한 이미지 메킹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이미지 메킹이 뭘까요? 어, 대화 소로할수 있나요? 이미지 메킹이 뭐예요? 지금 한분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 어, 음, 줌으로는 지금 한명 들어와 있요중으로는 네, 네. 이미지 메킹은 현재 나를, 지금 우리 모자 쓴는 우리 친구 되게 예쁜데 화면도 잘 받아요. 어. <웃음> 대화할 수 있으면 같이 대화하면서 해요.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요. 음. 이미지 메이킹은 지금 현재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임지은이요. 아, 지은 씨는 지은 씨의 지금 현재 모습보다 나를 최상의 이미지로 바꾸시는 자신 있죠. 어떻게 하면 나를 임지은을 어, 더 예쁜 임진, 더 최상의 이미지인 임재윤으로 만들 수 있을지, 자신있죠? 자신 없요 자신 <웃음> 자신을 갖고 이번 시간, 어, 뭐 내일 우리 수업을 받고 나면 아, 나를 어떻게 최상의 이미지로, 현재의 임진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현재의 나보다 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어, 이미지매이기예요. 현재의 위치. 사회적, 일단, 내면적인 이미지, 어, 외면적인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를 통틀어서 세상의 이미지를 올려놓는 게 이미지 킹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면접을 가면, 면접관이 생각하는 면접자의 모습이 있어. 거기에 맞게끔 내가 연출하면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면접자의 모습보다는, 면접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면접자의 모습이, 그리고 영상을 좀더 크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잘볼수 있게 면접 이미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먼저 간 친구들 대면 친구들은 엄청 손해 볼 거예요. 일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했고 그리고 첫인상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스킨을 떠서 첫인상이 좌우, 좌우가 되죠. 어, 면접관은 딱문 열고 들어온 순간 1초면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바꿔야돼요 물론 어, 스타일, 어, 복장, 어,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목소리는 병, 밝고 경쾌해야되니까 목소리도 트레이닝하고 말하는 내용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여러분이 준비해가면 될것 같고요. 또 표정은 표정도 연습 많이 해야 돼. 왜 스티어디스들이 표정 연습하기 위해서 골팽골이고 입꼬리 올리고 골고리뒷다리 뭐 아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사람의 입꼬리는 한번 웃어서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어, 6개월씩, 응? 6개월씩 막 하는 3시간씩 매일 웃고 그렇게 이 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꼬리가 처진 사람들은 말려음이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50대 이후의 삶은 코밑에 이 꼬리를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 성형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세요 미리. 왜 그러냐면 50대 이후의 삶은 이 V 라인인 사람들은 말려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턱은 좀 두꺼워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면접 보러 가는데 미용실 안 들려가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은 간이 배밖으로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액세서리 너무 많이 화려하게 하지 않고 의상도 되도록 바지보다는 스커트를 입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가지 정장보다는 스커트가 예아요 그리고 스타킹은 굳이 이렇게 그 옷과 정장과 어울리는 색깔을 그런 어, 스타킹의 신으면 거의 마이너스 감점일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어, 악세서리 같은 경우는 귀걸이 같은 것도 너무 덜렁거리거나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걸로 하는게 좋겠고요. 그리고 손톱이나 이런건 네일아트 너무 해가지고 완전히 좀 음, 부담스럽게 면접관이봤을때 어, 너무 난해하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냥 자기 손톱에 어, 매니큐어 정도, 투명 매니큐어 정도 한 정도의 그런 손톱이면 좋겠죠.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손톱인데 때가 끼지 않도록 하고 구두도 어, 조화를, 어, 그 핸드백이나 악세사리 이런 모든 게 정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헤어스타일, 우리 친구 모자 썼는데 원래 그렇게 이렇게 올린 머리가 올라려요 오늘 그냥 머리 안감아서 비워도, 비도 머리 안감아서 모자 쓴거지. 솔직히 예쁘게 도할수 있었는데, <웃음> 더 예쁠 수 있었는데 오늘 어 급하게 이거 방송하다, 방송 듣다 보니까 비도 뭐 머리를 모자 쓰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머리를 안감아서 모자를 쓴다고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지만 업 스타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사고적으로 보이는 이 스타일 음에 들죠? 되게 깔끔하죠?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참 어떻게 보면 단정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마와 귀가 보여야 돼요. 내가 아까 여기 비대가 친구들 아니 음, 봤을 때 대면 친구들 봤을 때 헤어스타일 봤어요. 근데 머리를 동안 컨셉에서 너무 머리를 이렇게 가려놓으면 면접관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답답해 보이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마는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쪽, 다 지금 다 이마를 어떤 사람들은 이마가 못생겨서 자꾸 머리를 가리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반쪽만 내놓고 반쪽은 이렇게 귀로 걸을 수 있게만 해도 어, 좋고요. 그리고 내일 어, 어, 비대면 친구들 말고 대면 친구들은 내 헤어스타일에 어, 다른 말을 왼쪽으로 타든 오른쪽으로 타든 이미지 진단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번 어,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음, 친구들이 더 많은 음, 플러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 면접복자 면접 할때 입고 갈 옷은 어, 주로 어떤 색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색? 검은색. 검정. 음, 꼭 검정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검정 말고도 네이비색 어, 뭐 엄마들이 말하는 본색이라고 하죠. 네이비색깔하고 그레이색 진한 그레이색도 좋고 아이고 이 색도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 지금 이 정장 중에 본인은 어떤 색을 좋아해요? 화면 보면 면접관이 봤을 때 꽝이 머리를 가리고 나오는 건 면접관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마는 그러기면 어, 내놓고 그리고 항상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게 그러면 이마를 자신감 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마는요 하늘에서 복을 받는 마당인데 자꾸 머리로 마당을 좁는 만들겠지 그래서 이마를 항상 내놓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마가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앞머리가 너무 둔탁한 경우는 적당량의 왁스로 해서 뒤로 좀 이렇게 음? 하면 아, 보는 사람도 시원해 보이고 그렇겠죠. 그런 스타일로 연출하는 게 좋겠고요. 남자들의 수프는 거의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검정이나 이비가 좋은데 어, 이제 그 넥타이, 남자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은 많아. 액세서리나 이런 거, 블라우스 색이나 이런 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위족 어, 넥타이와 아이셔스 밖에 변화를 줄게 없어요. 이부위조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넥타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뢰감을 주는 건지. 푸른 계열, 파란색 넥타이, 특히 남자들은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하면 어, 아이 사람 믿음이 가는구나, 믿음이 가는 그런 색깔이고, 요 빨간색은 열정이 구나아이 친구는 되게 무슨 일은 더 열심히 하겠어. 그런 걸 어필하게 되고요. 스트라이프, 특히 스트라이프는, 어, 아, 이 친구 쿨하겠인데 이런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같은 경우 남자들은 레귤러, 와이드, 라운드, 뭐, 버튼식 가 있는데, 자기 얼굴형에 맞는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한, 어, 스트라이프 무늬를 하고 가는 경우는 비즈니스를 참 잘할 것 같다.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자, 봐요. 얼굴도 내가 만들어가는 게 보이스, 페이스 트레이닝 얼굴을 만들어. 요번에 찍어놨어? 네. 그러면 우리 지은양하고 내가 이제 지금 화면상으로 보지만 되게 얼굴이 예쁜 친구 같고요. 지금 이제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지은양이 현재 모습보다 어떻게 사진을 연출해서 연주관이 마음에 들게 사진 어떤 사진을 쓸 건지 물론 포토샵 같은 거를 전문 사진가에서도 수게 해주지만 자기가 지금 지은양이 어? 자기는 어느 쪽이 더 예뻐요? 잘 모르죠? 근데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요? 비대칭입니다 대칭 아니죠? 그러면 거울을 보고 지금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요 또 반대편 이렇게 보면 0.1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고 제가 먹겠습니다 <웃음> 자, 선생님 얼굴 봐요 자, 질문도 할건데 선생님 질문하면 선물 선물 초대겠지 네. 아, 그러면 나 지은 양하고만 해야 되겠네 지은 양, 이렇게 봤을 때 <웃음> 선생님 머리 봤을 때 아, 지금 마스크, 마스크 써서 자국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반을 봤을 때 어느 그러니까 지은 양도 거울을 보고 자기를 반을 딱 잘라보는 거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예쁜 쪽이 있어. 아니 본인이 예쁜 쪽이 아니라 남이 봐서 거울을 봤을 때아 이쪽이 눈이 쌍꺼풀이 더 예쁘네. 턱선이 더 예쁘네. 이 꼬리가 올라갔네. 그쪽 영점이프로 예쁜 쪽이 있잖아. 그쵸? 선생님도 다 짝짝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쪽으로 가는 말 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아까는 말 했나요 거의? 어, 모자 안쓸 때는 어떻게 해?